한, 자 세드네 세 s 세븐틴 펼치겠습니다. 펼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간만에 저희가 단체로 예능을 나왔어요. 그래서 온하이 파트너라고 이게 조금 룰이 어려워요. 헷갈려가지고 조금 멤버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고 해서 한번 갈래카래 설명해 주면 그나마 좀 편하니까 녹화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진짜 트직해어 내가 노래해야 돼. 이 사람 노래. 어, 내가 초등학생이야 만약에. 얘가 리치야, 리치야. 너 넘어가. 너 넘어가. 이 사람 노래 한번는 거지. 아니 얘가 한하는 거지. 난 리치였어. 난그걸 그래. 몰랐지. 난한 사람만 노래 하는데. 그래. 이 사람. 그래 네가 그 원하는 색깔의 그 사람을 찾아야 돼. 추측해야 돼. 근데. 레이가 키는 거네. 어. 사실 여기는 우리는 쉽지만. 시원하네요. 이제 알아서. 아 너무 어이. 왜냐면은 제가 이걸로 스트레스 좀 많이 풀었어요. 좀 오늘따라 좀그 형이 좀막안 된다? <웃음> 다 여기서 얘기해 <웃음> 하기도 하고. <웃음> 도겸이 진짜 잘해. 와 미쳤어. <웃음> <웃음> 아까보다 오븐 뒤인 거야. 아니면 지금. 지금... 야, 그 두껍게 너는 잡으면. 아, 너는 약간 세게는 안된다 두껍게 잡으면 괜찮은데 그 끝에 얇게 잡으면 아파. 이거는? 꼬집는 것 아, 같은 이거는? 거 같은 느낌인 거거든. 이거는? 거기 괜찮아. 손가락 진짜 알카롭다 얘는. <웃음> 쏘는 갈치 아니거든? <웃음> 어 튼튼해, 튼튼해, 튼튼해. 삼성동 갈치, 갈치발이거든 용인시 갈치서. 네라야, 너도 해줄까? 우와, <웃음> <웃음> 렌즈 만졌어, 너? 어, 마이. <웃음> <웃음> 안녕.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오와. 온 거여서 되게 기분도 묘하고 와. 어색하더라고요. 물론 음악방송하러 온건 아니지만 어, 13명에서 다 같이 예능 출연한 것도 마지막에 아는 형님인가? 아는 형님으로 마지막으로 거의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거여서 되게 낯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저뭐 하면서 지냐고요 아... 하고 나올 거예요 음! 일단 그게 요고 그리고 일어나고 밥 먹고 나. 네. 아 디는 이번에 저 최근에 댄스로지도 나왔잖아요 이번에. 네 이번에 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, 아,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. 배가 했는데. 보였지. 어, 배가 보였어. 걱정을 좀 했는데 아가베던데 아가베. <웃음> 영상을 잘안 보셨나 보네요. 잘 봤는데. 제가 아가베라요 네, 배꼽이 배꼽이 아가베고. 제 꼬비, 최근에, 꼬비. 제가 최근에 배를 보셨나요? 보셨죠. 지금 보여주세요. 빨리 하고 싶으면은 지금 제 앞에 사시면 돼요. 아니 세탁기 쓸 건데요? 지금 할게요, 지금 할게요. 이봐, 야 파도 징게 요즘 그냥 어실겠다징어야다다징다 징어야겠다. 징어야겠고 징어야겠다. 징어야겠다. 어야겠다어야겠다다 아, 아, 네, 네, 어. 네, 네, 근데 네, 현장에서 네, 한번더 들어봐야 돼. 아더할수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. 아한 번만 노래 더 들을 수 있었으면은 아, 네.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그래도 초록색 친구를 초록색 친구를 맞췄으니까 그걸로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환전, 환 오늘 파트너 네 예능 녹화가 끝났습니다. 우리 원 저희 자연스럽게 좀 하면 안 돼요? 저 끝났어요. 네. 선생님들. 체네 진짜 오른 많이 졌 저는 원그 해외에서 고민하고 이러다가 맞아요. 맞아요. 네 오랜만에 좀온거 같아요. 아 진짜 오래전 싸웠잖아요. 아요 같이로 앞으로 죠에도 기대해 주세요. 안녕.